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반사 이익으로 베트남의 기업 진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많은 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에 오셔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고위층과 연줄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니 소개의 소개를 통해 정부 고위층을 만나게 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본인의 스펙이 100인데 정부에서 천짜리 사업을 밀어준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공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이기에 둘째 치더라도 인맥의 다리를 건너 고위층을 만난다 한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인맥이 좋은데 그 사람을 통한다면 베트남에서 못할 일은 없다. 너도 그 사람을 잘 이용해서 크게 한번 해봐. 라고 말이죠. 못할 일은 없다고 라 하였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물어봅니다. 연봉 5억쯤 되는 직장에 꽂아줄 수 있을까요? 안돼 넌그 정도 스펙도 안되고 전문 기술도 없잖아. 과거 한국에서 흥행했던 바다이야기라는 오락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허가 내줘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돼 그건 불법이잖아. 제가 자본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한테 무이자로 한 100억쯤 쏴주고 제가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한 뒤에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말이 되냐? 제가 어제 술 먹고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를 안 해주네요. 그냥 무혐의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여긴 법치국가야.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뒤돈 달라고 하네요. 저 경찰 잘라주세요. 그냥 20만동 주고 끝내.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냐? 저 쌀국수 한 그릇만 사주세요. 돈 없냐? 사먹어? 못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반대로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가 할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죠. 호텔을 차려 숙박업을 하거나 제조 기술이 있어서 공장을 차린 후 제조업을 시작하는 일 레저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그쪽에 투자하여 레저 산업을 하는 등의 일 이런 식의 이야기 뿐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고위층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 이러려고 고위층을 만나 접대하고 뒷돈을 찔러 넣어준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로마드 시대는 선진국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탕 가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연결시키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투자 비용을 들였다 해도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본인의 말만 맞고 저 고객이 진상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업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을 하여 음식을 파는데 너무 맵다고 말하는 손님에게 베트남 고추가 원래 매워요 라고 말하거나 호텔을 하는데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다는 손님에게 100% 라텍스는 원래 딱딱한 거예요. 싸구려일수록 푹신한 거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추후 거금을 들여 마케팅을 한다 한들 계속해서 매출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권해드립니다. 뒷돈 주면 해결되는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그 뒷돈이 언제까지 효과가 먹히게 될까요? 장사 하루 이틀 하다가 적으실 것이라면 편법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돈을 벌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길게 보실 것이라면 본인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꾸준히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식의 경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 알바생들도 주인의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임감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 물론 지분을 주지도 않고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을 바란다는 것은 오너들의 욕심이죠.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들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기대한다면 전체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여 매달 혹은 매년 총순위계 10에서 20%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주어야 직원들은 더욱 내일처럼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월급제나 시급제로 돌아가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도 손님이 많으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그 모습을 본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회식을 하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있지만 베트남 속 서비스업은 매달 같은 월급을 주고 그 외에 t v 나 인센티브, 수당제의 요소가 없다면 서비스는 완전 개판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업소의 경우 마사지사의 기본급은 아주 적게 월 100만동만 측정하고 그 후에 손님을 한명 마사지를 해줄 때마다 5에서 7만동 정도의 수당을 더해주고 그 외에 손님이 주는 팁을 직원이 전부 가지게 하거나 수당을 높여주고 팁 포함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1인 직원 평균 하루 3명의 손님을 받을 경우 기본급 100만동에 수당 468만동과 각종 팁이 더해져 평균 1000만동 정도의 수익을 가지게 되겠죠. 이때 만약 기본 월급을 1000만동으로 측정해놓고 팁 없는 업소로 광고 후 수당제의 요소를 빼버린다면 그들은 일부러 최악의 서비스를 해주며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 일은 하나도 안해도 돈은 똑같이 들어오니 그렇게 되는 거죠. 베트남어는 무조건 배우셔야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장 답답한 이야기는 베트남어를 모를 경우 통역을 쓰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역 직원이 당신의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같은 통역을 쓰더라도 본인이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쓰는 것과 전혀 모르고 쓰는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몇년전 호치민에서 미용실을 오픈했다가 6개월 만에 졌고 한국으로 들어간 미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역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죠. 그 통역 직원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ctv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알아보라 한뒤 업체에서는 미용실 사이즈를 체크하여 견적을 내어주는데 그 통역에게 사장이 베트남어를 모르니 원래 이 가격은 1000만 동인데 사장한테는 1500만 동이라 말하고 나머지 500만 동은 너랑 나랑 반반 나누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역 직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통역 직원이 마지막까지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인 베트남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관, 각종 공공기관 및 거래 회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과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포탈 사이트에서 관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익관세를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관세가 세관원의 말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마다 다르게 관세를 적용해주고 가끔 명절이 다가오는 시즌인 구정전이나 연말에는 괜한 퇴집을 잡으며 세금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물품 구입을 위해 특정 회사 담당자를 만나 미팅을 하면 처음에는 말하는 것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베트남에서는 특히 여러 회사를 컨택하시고 비교 후 차선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창업 준비 시 주의사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